10억을 공중에 뿌리고서 담배 한대 물었다. 예전에 들고 있던 수십만원짜리 지퍼 라이터가 아닌 길거리 뽑기에서 2천원 주고 뽑은 짝퉁 지퍼로 불을 당긴다. 허공에 녹아드는 담배연기 사이로 당신들만큼이나 파란만장했던 내 과거들이 두서없이 흩어진다. 90년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다. 내 힘으로 돈 벌면서 공부하려고 종로에 있는 세차장에 취직했다. 그 당시 에 소나타가 막 나왔던 시기로 기억되어진다. 그세 차장은 규모가 커서 외제차를 포함해 다양한 차들이 있었는데 제일 기억나는 게 어떤 변호사가 타고 다니던 그랜저를 보며 언젠가 나도 이런 차를 탈거라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모군이라 불리며 정신없이 일했다. 옆에는 기생집이 있었는데 이쁜 여자들은 거기에 다 모여있는 것 같았다. 그 누나들은 세차해 주면 팁을 꼭 주었다. 그 당시에 대학생들의 데모가 엄청 잦았는데 매일매일 거리를 메우던 차르한 냄새가 너무너무 너무 짜증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그러다가 사소한 사고로 인해 그곳을 떠났다. 얼마 후영장이 나왔다. 군대 갔다가 바로 취직했다. 대기업이다. 거의 17년을 다니고 명퇴했다. 지금은 다른 일을 한다. 원래 직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한다. 대기업 다니던 지금의 울마누라 만나서 결혼하고 두 명의 자녀를 두었다. 지 엄마라서 다 자식들은 잘생겼다. 근데 우리 마눌과 자식들에게 항상 미안하다. 내가 부린 욕심으로 인해 우리 식구를 포함해 부모 형제들이 웃봤다. 그 상처가 치유되기까지 정말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주식이란 것을 몰랐다면 내 삶은 이렇지 않았을 것이다. 무사태평, 복지부동, 안빈낙도. 아마도 이런 글귀가 제법 어울릴 삶이었으리라. 주식이란 거대한 괴물은 내 모든 것을 강탈했다. 결코 만나지 말아야 할 인생의 괴물 중 수위를 다투는 괴수 중의 괴수일 것이다. 더 무서운 건 정신 차렸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문득문득 문득 그 괴물이 생각난다는 것이다. 이끈 질긴 중독현상은 무엇란 말인가. 지금은 일에 몰두해서 정신없이 살아간다. 그래서 얻는 월 500에서 600여만원의 돈으로 예전 같으면 투자금을 늘리느니 미술을 막느니 다른 종목을 좀 사느니 했을 텐데 마누라 신발을 사주고 애들 먹을 거를 사주고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사먹고 정말이지 돈을 돈같이 쓰며 산다 애헤라 통제라 살면 얼마나 살고 벌면 얼마나 벌겠다고 내년부턴 한 달에 천만원씩 버는 게 목표다 여행이나 일억천금의 행운이 아닌 내 맏박에서 흐르는 땀으로 버는 그런 돈으로 그런데 최근 우리 사무실에옆 직원이 소스를 준다 이 종목 한번 잘 보세요 그 친구는 전문가다 진짜 전문가. 욕심이 슬슬 고개를 쳐들려고 한다. 참 이놈의 주식은 병인 것 같다. 한번 발담그면 죽어야 끝이 나는 그런 병. 어떤 이에게는 독으로 어떤 이에게는 약으로. 지금해야 생각인데 전업을 하더라도. 내 맛박에서 땀을 흐를 정도로 파고들고 분석하고 실행하고. 진짜 직업이라고 생각해야 할것 같다. 직업에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상황에서 냉철할 수 있어야 하고. 꽤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하겠다. 그리고 일액청음이 아닌 스텝 바이 스텝의 마음도 있어야겠다. 땀이 비인 노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차트책을 공부하거나 기법을 배우지 말자. 제목이 이상한데요.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소 주관성이 강할 수 있으니 그려러니 하고 들어주세요. 시중에 차트책이나 또는 일부 고수님이 풀어놓은 기법들이 인터넷상에 있는데요. 차트책이나 기법을 책이나 인터넷에서 보고 그냥 공부하기만 하시면 진정한 실력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경우는 초보 때는 차트 책을 대여섯 권 읽었지만 지금은 거의 책을 사지도 않고 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수분들이 기법을 공개해도 이분은 이렇게 매매하시는구나 하는 정도이지 배우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그다지 따라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트 공부가 그냥 막대 그래프 등을 공부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점도 상당한 잘못입니다. 차트는 기업가치, 업종 흐름, 세계증시 현황 흐름, 국내 기관 심리 및 상태, 국가 전체 돈의 흐름, 경기 흐름, 금융 현황, 안보 현황, 미래 경기나 가치 예측, 각 주체의 심리 및 온갖 기타 작용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단순히 막대 그래프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차트 공부의 방법은 책이나 인터넷상의 기법 습득이 아니라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의구심입니다. 왜이 구간에서 올랐나, 왜이 구간은 떨었을까, 왜이 구간은 많이 오르고, 이 구간은 약간만 올랐을까, 왜 여기는 급등했고, 왜이 종목들이 주로 오르고, 다른 종목들은 상승 하락 파동이 규칙적이어 보이면서도, 왜 애매하게 불규칙할까, 기타 수많은 궁금증들입니다. 둘째, 오랜 반복 및 노력입니다. 저는 차트를 10년 정도 계속 매일 2시간은 들여다봤습니다. 물론 차트만 보면서, 며칠을 다 보낸 적도 여러 번있고요 시간으로 치면 1년 700시간 잡고 10년이면 7000시간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가 보면 처음에 1에서 2년은 차트가 꽤 규칙적인데 뭔가 되겠는데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3에서 4년차가 되면 차트가 사실 정확히 더 알고보니 기법화하여 매매하기에는 거의 랜덤이야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차트는 너무너무나도 규칙적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지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오듯이 차트가 너무 규칙적일 정도로 보이게 됩니다 물론 예외 없는 규칙이 없듯이 100% 규칙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수익이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차트로 안 하시고도 수익 누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겁니다 기업가치로만 세종목 정도 갈아타면서 1년 정도의 복리로 1000% 가까이 버는 것을 눈뜨고 본 적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답을 3번인 셈이죠 하지만 제가 보는 것은 차트로도 매번 큰 수익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계속된 누적이 가능합니다 차트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면 5년이고 또는 10여년 이상도 또는 수십 년 이상 누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차트만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해외 경제 상황도 공부하고 부동산도 공부합니다. 현물만 거래하지만 선물 옵션도 공부합니다. 기타 조금이라도 주식과 연관이 있으면 공부를 합니다. 주식이 차트만으로도 보는 눈을 뜨면 대긴대나 이 차트의 모양이 결정되기 위해 부동산 흐름도 주가에 영향을 줬고 선물 옵션도 기타 여러가지가 현물 차트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좀 방향이 바뀌었는데 결론은 차트를 위두 가지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하시면 결국 눈이 뜨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즉 책에서 읽어서 배우는 것보다 자신이 먼저 의구심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책을 사서 보면 아 내가 생각했던 괜찮다고 생각했던 차트 기법이 그 책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고수분들이 기법을 공개하면 아 나랑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맥락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책이 필요 없어지겠지요. 단지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했고, 그분이 책을 써냈구나 하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다소 변하거나 해도, 새로운 흐름에 맞게 자신이 적응해서, 기법을 약간씩 변형하면서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암튼 결론은, 먼저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그리고 책을 보자입니다. 그리고 책을 보고, 수익이 잘안 나는 이유는 책에서는 실제 완전 기법화된 결정체를 써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이 틀린 게 아닙니다. 즉 최종 수익과는 자신이 응용하고 연구하여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를 예로 든다면 책에는 바퀴라는 게 있다, 핸들이라는 게 있다, 엔진이라는 게 있다라는 정도로 써놓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법 정도가 되려면 바퀴와 차체와 핸들과 기름 및기타 부품이 모두 결합되어야 차가 앞으로 나갑니다. 결국 약간의 요령이라고 볼수 있지만 본인이 연구해서 알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